자, 이제 객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웃음> 물론 배워야 될 것은 훨씬 더 많지만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걸로도 한편으로 좀 너무 많은 걸 지금 배우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뒤로 갈수록 앞으로 갈수록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음,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여기 있는 객체는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요. 제가 문자를 담았지만, 여기에는 배열을 담을 수도 있고요또 숫자를 담을 수도 있고 또다 담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객체에는 음, 함수도 담을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여기서 코워커스라고 하는 저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아 먼저 제목부터 잡읍시다 메소드 자 그리고 스크립트 제목을 좀 바꿀게요 프로퍼티 앤 메소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코워커스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저거 그대로 활용하고 코 o w o 라는저 객체에 제가 메소드를 추가하고 싶다. 이를테면 어떤 메소드? 음... ShowAll이라는 메소드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showAll은 함수니까 function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수 정의하는 건 조금 다르지만 어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function.show.all 이거 아시죠?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show.all이라고 하는 저 함수에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면 이걸 넣을 겁니다 showAll을 하면 모든 어, Coworkers에 있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Iterate해서 예, 그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넣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Coworkers.showAll 이라고 하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자, 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코어커스라고 하는 저거 있잖아요 저 이름이 여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그 객체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못 가져오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showAll이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서 이 함수가 소속되어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약속된 기호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 익숙하실 텐데 this라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this 그리고 리로 l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죠 대신에 자, 좋은 점은 여기 있는 corcus라는 저 변수의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어도 이 this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는 있 show all 조차도 co workers에 소속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show all도 화면에 표시가 됐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이 포문 안에서 이 f 문으로 show를 제거 제거한, 제외한다 이런 코딩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거는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객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소속된 변수의 값으로 이렇게 함수를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 객체에 소속된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에 소속된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드라고 하고요 객체에 소속된 변수, 이를테면 이런 것들 있죠? 예, 이것도 변수.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하지 않고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맥락적으로 같은 것을 다 부르는 표현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어요. 예, 이런 거잘 이해 못해도 괜찮고 처음이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마음 편하게 다음 수업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